Oh, Hanky s h o I t h i n he looks familiar. Here, so I saw you. The coffee m a i n I t h i n I've seen it o r e o o m e h i n o t Oh, it's a 300 Oh, y o u o 혼자 먹어도 되네 오! 오이스터! 아, 사장님 이거 어떻게 어떻게 시켜요? 이거? 아네다섯 2만원 네. 이거 여기에서 먹을래? 오 삼겹살 사장님 혹시 여기 계란 메뉴 있어요? 스팸 계란 후라이하고 아. 계란 탕이 있어요. 어 계란 탕이요. 에어팬 네. 프라이 계란 있어요. 약간 어. 뭔가 오믈렛처럼 네, 그런 거. 오믈렛하는 아, 거. 아네 그거 아. 있어요. 그건 없는데. 아, 네. 어, 어. 손님 오실 때 해줘요. 사마리 아, 이런 삼겹살 먹자. 어 왔다. 와, 삼겹살. 터프랑 김치 먹어야지. 오랜만에 이렇게 안먹었어 여러분.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터프랑 김치. 와. 떨러졌어 거코인안 김치 었다 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真的 됨토버거 u r 만 아이 다시 다시 다 간 눈썹 없어졌어요. 아, 만에, 오늘 눈썹 없어졌어요. 이거 오징어게임 여신, 여주인공 눈썹이에요. 와 아, 너무 예뻐, 예뻐요. 요 네. 수랑주랑 안이 좀세요 원래. 하이스 느낌. 이건 볼 때가 어, 사이다예요? 이게? 네. 오! 옛날, 옛날에는 병으로 먹었어. 오! 처음 봤어요. 네. 아, 이거는... 여기. 아, 여기에요? 아, 아 위에. 네. <목소리> 이거는... 이거 위에 있어요. 이 피어는 더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It's so good. Oh my god. 아니 나사다 별로 안는 사람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 와우. 킵 측이랑 케랑와 맛있겠다. 아, 정말 햄. 음, 와 맛있어. 딱내 맛이 아니 짜지 않은데. 음, it's so soft and juicy. Oh my god. Oh my god. 이거 메뉴에서 없어요 여러분. 나자님 나자님 착한에서만들었어요. 이거 김치 김치랑 김치랑. Oh my god. This is actually, this is, this is, this is, this is, this is, i s this is, this is, this is, this is, this h s 혹시 이 이거 이 우리 편 같이 고 가도 될까요? 저홍건에서 이거 때문에 왔어요. 네? 아니야. 안시요. 아 안시. 안시? 안시. 이거 다안시요 간시. 안시 안시. 안시. 다 안시예요. 어, 전체적인 아, 이름이 안시. 아 안시. 저 뒤에 거는 페타. 아 어, 페타. 어 페타. 예. 네. 페타. 페타. 페타 왜뭐 이렇게. 예? 안 먹어도 내가 부러...